마이벨의 93번째 리뷰 짠 농심 신라면 블랙사발 두부김치 가격은 16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농심 신메뉴 신라면 블랙사발 두부김치인데요 그럼 뜯어볼까요? 구성은 면, 건조두부, 건조김치, 분말스프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전자레인지로 먹어볼게요 전자레인지 2분 돌리고 왔는데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잘 익었다 되게 골깍스 음, 와 김치 맛 되게 많이 난다 아, 전자레인지 돌리는데 김치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두부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 정신을 못 차리네 아 두부가 되게 순두부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으로 전자레인지 조리해서 먹어봤는데 왜 전자레인지 조리를 강조했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런지 이 국물이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아 제가 신김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제가 원하는 정도의 약간 그 신맛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좀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찌개 스타일의 라면인 것 같아서 밥에 반찬처럼 먹는 느낌? 여기에 계란 넣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, 그리고 두부, 계란 딱 순두부 느낌의 라면이 나오지 않을까? 근데 이 두부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번 호로록 호로록 하니까 그냥 금방 없어진 느낌이어서 그럼 안녕!